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자방체도 확인해보고 싶고 체력 연구액 드. 뭐, 초초마다 이런 게더 좋긴 한데 일단은 가봅시다. 나날 먹고 이거 그냥 카밀을데기로 간다. 나온 김에 이거 요즘 탈롯도 버프돼가지고 탈롯이랑 카밀이랑 같이 3캐리로가는 무업자덱도 또 희하던데 오버를 해본다. 우리 가스형 팔고 이자나 볼 걸. 블리츠도 팔고 이자 봅시다 피바라이 만들어줍시다 그렇지 카밀 아 잠시만요 이거는 또 이성 찍기 전에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거는 찍어도 될것 같네요 그리고 템이 조금 카밀이랑 거리가 많이 먼데? 이건 피바의 거결에 아, 나이스. 연패를 가져가마. 사일러스가 이거 삼성 찍히면 은근히 탱킹을 잘해줘서 얘는 계속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아니 나리로대해야 한데? 이거는 돌려서 차라리 거울 환영 이게 괜찮겠네요. 카미를 복제 합시다 템이 원이 더 괜찮겠죠? 원에 뭐태블만 같은 거 만들고 뭐 리로를 근데 버쳐야 할것 같기도 하고 삼성이 뜰려나? 여 카밀 어느 세월을 찾냐나. 오, 잘 뜨던데요, 카밀? 약간 욕심이 생긴다? 어? 어? 어? 어? 뭐고? 아아.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자, 카밀 리로댁 하는 방법.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웃음> 아 진짜 뜨상이라는 게 있는 것 같네요 한순간에 여섯 마리를 찾아버렸습니다 이거는 피바라기 먼저 만들어주겠습니다 진짜 사원짜리 칼이야 그러면 업을 쳐서 해커를 하나 찾고 싶은데 이것도 괜찮겠네요 그다음에 육렙에서 이거 탈론이랑 파일러스는 찍고 갑시다 근데 거울 환영이 아쉬운 게 이거 체력 복제는 안 되나 보네요 아 체력이 70인 상태로 복제가 돼서 아 이친구 이거 못 잡나? 어 잡나? 잠시만 나 그래도 이코담장인데 어머? 뭐? 잠시만! 그렇지! <웃음> 와 이거 짓밟았네요 살벌하다 살벌해 블리츠 대신에 칼을 넣고 근데 좀 불안한데? 이길 수 있겠죠 계속? 아까 거기가 좀센것 같은데? 진짜 오공이 신이다 신 이거는 태블망을 만들어 줍시다 아까 취감이 없어서 더 힘들었던 것 같네요. 여기도 무법자인데 카밀은 여기 다 압수당했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찾으란 말이야. 육렙에서 찾으면 어떡하니? 이게 운명이다. 어디 나를 따라 무법자를 하느냐. 이거는 이제 좀 찾아볼게요. 내가 아 아까는 잘 뜨더니 이제 안 나오나? 사자방이 났나? 공격력 50% 획득? 공격 속도로 합시다 이거 이제 7렙에다가 해커 넣고 생각이좀 안예쁘긴 한데 제조합기로 갈아볼게요 무법자 문장? 이러면 그냥 업 해가지고 융무법자까지 갈까요? 이거는 각이다 아니 근데 한 마리씩 남아서 찍고 가고 싶은데 나와줄려나? 이 해커 켭시다 그냥 그 다음에 연운이랑 지팡이가 조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지팡이는 필요할 것 같은데? 탈론한테 템 주면 나름 일을 잘하니까 연운을 갈아볼게요 아니다 이거 먹고 간다? 지금 갈게요 아 <웃음> 이거 태불망 만들어줍시다 아, 이러면 탈론 복제 되나? 탈론 복제는 좀 싫은데? 그렇지 어 <웃음> 아, 다행이다 이거 바로 탈리아부터 때리네 우리 3미 공공지능이 아주 좋네요 가보자 육무법자까지 달리자 고염포는 얘스킬이좀 씹힐 것 같아가지고 고염포는 안쓰겠습니다 아네 갑옷이 하나밖에 없네요 이온충격기를 만드시다 우리 탈론 삼성 찍혀주겠죠 템주면 삼성을 찍혀주더라고요나 템준다고 했으니까 삼성 아비. 아니면 그냥 루나를 만들어버린다 아니야 너 줄거지? 믿는다? 나너 믿는다?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지 딱 걸렸어 근데 이거 오고못 잡을 것 같은데 나 테블망이 아직도 없어가지고 야골방엔 장사 없다? 아니, 용발의 구원이라서 진짜 시간 필요한데 추가 시간 까지 기다려봅시다 제발 죽어 어, 추가 시간 여기 나 만날 때마다 지는 것 같은데? 나이스 근데 이거 카을 복제되면 좋은 게 이거 무장해제를 얘도 시켜주니까 더블 무장해제 그렇지 너는 삼성 찍어와라 두번째 카밀도 딜량 2등이네요 얘네만 삼성 떠주면 진짜 안전할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레오나 찾고 비에고 찾을 동안 나와주겠죠? 제발 갑옷이 나오긴 했는데 태블망또 만들어야 해서 <웃음> 그래도 우리 카밀 3템이 더 좋겠죠? 일단 워목으로 만듭시다. 루나으로 가야겠다, 이거. 네, 여기가 비에고를 또 압수를 했네요. 제가 카밀을 다 들고 가서. <웃음> 어? 많이 세다? 여기 설마 육무자장가한 방에 쓸어. 그렇지. <웃음> 그렇지 일단 여기까지 아니면 이거 9랩을 갑시다 그냥 이번엔 오른쪽 딱갈렸어 <웃음> 아니 근데 무법자랑 저랑 되게 겹친 친구들 제가 다 보내겠는데요? <웃음> 나이스 이겨줍니다 이거 9랩가서 레오나 찾읍시다 해커 기가 막히게 잘 맞춘다 그죠? 그렇지 무벅자다 근데 이거 무벅자 지금 많아가지고 바로 뺏기겠죠? 아니 레오나 먹는 것도 좋은데 음, 다 뺏겼다 어, 심지어 치감도 없네요 이렇게 펠리오스 일단 집어넣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암살 못했는데 이러면 5분 잡다가 게임 끝나겠는데요? 우리 타로이 해줘라 저 삼성이었으면 세나 정도는 잘랐겠는데요? 루난! 어 진짜 루난 딜로 잡고 있습니다 와 <웃음> 어, 세상에 이거 신의 한 수였다 수고! 오공 나이스 진짜 루난 없었으면 근데 무조건 잡겠다 근데 <웃음> 네, 이 친구 클론 아니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제가 빨리 육무법자를 맞춰보겠습니다 육무법자 네, 하려면 자방체를 내려야겠네요? 아닌가? 아 아니네 모델내리고 불에 가면 되네요 그러면 우리 앞에 은 자리가 없는데 우리 아펠리오트는 보내주겠습니다. 과연 무슨 템이 나오려나치감 아우, 어, 어. 북저러 갈까요? 일단 레벨업을. 아 피바를 빼고, 아이, 훌륭한 분수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삼성 뜬다고 생각하고 피바라기를 찰론한테 넣어놓겠습니다. 야 근데 로켓 주먹을 신경 안 써도 돼서 좋네요 혹시 삼성작 하는 친구는 없겠죠? 아사이라 있네요 아 확인하기 잘했다 사이라견제해주고어 사미라 두 마리 견제해주고아 어, 레오나는 나왔는데 비에고가 안 나오네요 비에고만 있으면 되는데 어 그렇지 비에고 보냈으면 솔직히 사이라로는안 된다 와 근데 잘 버틴다. 와질 뻔했네요. 이거 해커 신경 잘 써야겠다. 근데 저 이거 카밀 삼성 찍은으로 15연승 중입니다. 그 친구야 어디 갔니? 안 나온다. <웃음> 일단은 피들 주고 저거 비에고 나오면 비에고 주는 게. 아 레오나 줘서 이거 오공이나 빨리 찍어 죽여야겠다 레오나 주겠습니다 이거 나이스 그래도 이거 뭉쳐놔가지고 일라인은 빨리 정리가 됐네요아 이거 뭐야 아 영혼의 영상 오공 이거는 제가 젖을 것 같은데요 레오나한테 템 넣어주고 오옹 머리 찍어버리시나 이거 안되겠다 고염포 레오나 할까요? 좀 안정적이게 안전하게 뒤에서 머리 찍기 오 나이스 비회고 그렇지 이성까지 고염포에 피바라기 해놓고 이 친구 안전하게 머리 찍어봅시다 <웃음> 이온충격기는 사실 이거 보정 피해라서 크게 도움은 안되지만 그래도 모아주면 좋으니까 아재조합을 해보니까 <웃음> 똑 하시네요 <웃음> 그래도 융부법자 빌량확 <밀량> 다르죠 <웃음> 아니 방심하고 있으니까 또 여기는 솔삼성을 찍으려고 했네요 보내줍니다 어.. 클론이 보냈네요 아 이렇게 융부법자 카밀로 1등 했습니다